Thank uh you. -huh. 기억 이야 그냥? 너무 힘든거야 열만이요 열만 그게 뭐지? 그게 그래서 이제 괜찮지? 응 음. 훨씬 가삭급지 그치? 세리가좀 먹던 거다 세리가 너무 오래전이라 음. 기억이 안나는때 음. 아, 조금 치가 컸던거 같은데 크기가 게게 자른거야 월요일에 어, 맛있는 은잘요일에 밟은 것은 월요일것같은데 맛있긴 할텐데 이일에월요딱딱 월요일에 월요일에 요요일에 월요일에 월 화된다, 이제? 응. 오늘 아침에 생활이 또 팍팍 쓰네. 거덜나거덜나 아이고! 자, 들어갔어요. 안에 MP1. 올래. 서놓셨어요 Thank you.